뉴스면 뉴스 진행할 그게 있어야 되죠. 괜찮아? 자, 오늘의 뉴스. 연비가 기침을 했고 트리가 위로했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근데 데스크에 요거 한 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진짜 킹받거든요. 아, 죄송한데 그렇다면? 그거 일부러 한 거예요. 아하. 자, 그러면은 킹받는 뉴스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피아 크루 연말정산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뉴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근황부터 한번 여러가지를 말해보는 시간 따단, 마밤,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난해 우리의 계획 그 다음에 신년계획까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불편하신가요? 여전히 불편하신가요?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 임마 <웃음> 한번다 기지개를 켭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구독 버튼을 꼭! 근데 진행에 앞서 여러분 조금 더킹밖게할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컴퓨터가 고장나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으면서 지난해 우리의 각오가 날아갔습니다 <웃음> <웃음> 기음어 네 어머. 그래서 어머. 2년치 쌓였던 우리들의 소원 노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미안한데 이제 진짜 좀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웃음> 내가, 불편... <웃음> 내가 불편해! 내가 <웃음> 불편해! 사실은 내가 사실... 불편해! 옆에 새 테이블 만들죠 네.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회의에는 시엔이한 팬이 라미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위를 봐요 아 거기 있었구나 모두한테 공책을 한 권씩 한번 줘볼래요 그러면? 네. 준비해놨구나 역시. 우리 크루에서 제일 나를 킹받지 않게 하는 사람 누구요? <웃음> 너. 뭐가요? <웃음> 아 <아이>, 됐다. <웃음> <웃음> 실패하셨는데요? 아 짜증나 그냥. 일단 저 그거 기억납니다. 라민님 술. 그거 내 자유로 쓴게 아니었잖아. 뭐 자이로 센서가 고장 났다고 <웃음> <웃음> 자이로 쓴게 아니잖아요 음, 나지. 음, 자이로 센서 고장 나면 음, 음, 맞지, 맞지 맞지 음. 조심해야 되지 그래 음. 고장 나면 사람이 균형을 못잡아요 그럼 그럼 그럼 아! 일단 이렇게 아 이거 내거다 저는 제 기억에 구독자 공약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못지켰어요 못지켰고 지킨 거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 약간 종합 게임처럼 여러 게임 건드려보기 요런 거 지켰나? 어 그랬었던 것 같고 다이어트 하나 잘된것 같고 일단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뭐 유튜브 운영한 지가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되는지 좀 알게 된 느낌이고 뭐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는 일단은 오 체크해 <웃음> 봐. <제께벤.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뭐라? 그건 놀리는 거잖아, 누나. 2023년 목표는 전환 결심. <웃음> <웃음> X 전환 결심. <웃음> <웃음> 아니가 그러니까 요거 전환 결심은 제가 1월 초에 요거는 제가 어떤 전환 결심인지 밝혀 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좀 궁금증으로 갖고 계시면 될것 같고. 뭘 밝혀 성전환이지 뭐. 응? <웃음> 그 다음에 컨텐츠 결심 요거는 내년에는 아마도 실사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뭐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안한다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뭐 한달에 한번 두번 이라도 실사 컨텐츠를 조금 진행을 하게 될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계속 이어가서 몸무게 6 9 k g 달성 제가 컨텐츠 요즘에 전환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멤버들끼리 편안하게 노가리 깔수 있는 방송으로 어, 그렇게 구성을 해보려고 여러분들이 하도 그냥 니넨 날로 먹어 그냥 뭐 할라 그러지마 자꾸 이래가지고 <웃음> 욕심 없이 한번 계획을 짜봤고요 다음 작년 목표 중에 달성 못한 게 지금 라미는 운동하기를 못했대요 이게 지금 코스옷 100벌 채워보기 이거 때문에 제가 라미인 줄 알았거든요? 예그 네. 다음에 머리 기르기 못했고 절주? 그러니까 술못 줄였다는 얘기지? 예어 방송 잘해보기 100벌 못 채운 이유가 집이 추워서 장작으로 쓰다가 태워서 못했다라는 <웃음>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러면은 연탄 봉사를 다른 데갈게 아니라 라미넬 갔어야 되는 거 아니니? 어..운동은 좀 핑계를 댈수 있는게 없습니다 네 운동 핑계대요 아요 네. 없어! 어이! 없어! 병자제하겠 안돼 안돼! 그런 병원은 사입이에요 가지 마세요 네. 왜? 음. 옷 100벌 채우는 거 옷이 막 20만원씩 해서 못 채우는 거 인정 요건 인정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음. 머리 기르기 못 참고 엊그제 <웃음> 잘라버리 <웃음> 변명이라고 할수 있냐 못 참고를? <웃음> 술은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음.. 예 네.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느라 좀 소홀했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자기 개발이기 때문에. 학원 열심히 다니기. 요거는 진짜 좀 강추입니다. 왜냐면은, 라미가 요즘에 버추얼 모델링도 하고 좀 여러가지로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마음 독하게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라미님. 어 포카를,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고 나서 포카 다시 내기. 오. 어, 아,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 올릴 계획. 요 KD의 요거 롤이죠? 롤 말하는 거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덜 아프기 이거 중요하죠? 음, 요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어, 네, 새로들이 왔고요, 네, 통감니다 네네. 다른 멤버들은 다 저를 보고 있는데, 한 팬이 어딜 보고 있는 건가요? 저 도대체 어딜 보고 있는 못해. 거야? 아, 아니, 뭐 있어요? 마크가 풍경이 많이 좋아졌네. <웃음> 아니 경장히 불편하게 하네 솔2 d 사이를 보고 있어 지금 시선을 고치겠습니다 일단 김춘식의 <웃음> 이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 반성 생존하는데 성공하셨고요 코로나 종식하는 실패하셨습니다 예, 공부 좀 하자 뭐 이런 목표는 다신 안 세운다고 하시고 작년 반성 로스트아크 엔드 컨텐츠 입성 로스트아크 몰라나 몰라요 아무튼 그러고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과야 이게 나랑 지금 2023 목표 해가지고 이거 줄 띄어서 123 이거 나랑 똑같잖아 형식이 <웃음> 이게 진짜 <웃음> 이게 이과야 여러분 이게 어 <웃음> 건강 챙기기 어 이거는 근데 사실 끼니 잘 먹고 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이템 레벨 1600 달성 로스트크 개빡딜 갑니다 템포 따라오세요 그 홍대병의 삶 이번 연도는 좀 남들이 하지 않은 트렌드에서 벗어난 어 홍대병 아, 얼마 전에 요거 뉴스 전해드리면 갑자기 저한테 약간 3G, 2G 폴더폰 있으면 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 연락과의 단절 꼴보기 싫어? <웃음> <웃음> 한편아! <웃음> 아예예 예. 아, 음 암튼 계약금 마련 실패, 트위치 고마웠다 아 이거는 빗소리군요 빗소리 아 맞습니다 아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정이랑 신이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덕분에 스트레스 해소됨과 동시에 새로운 스트레스를 얻었다 음 그렇습니다 다이아 찍기 성공 파트너 스트리머 달성 그 다음에 지금 레디언트 까지 한 두세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잼민이 혐오를 갑자기 멈추겠으며 로블록스를 올리겠다 맞습니다 오, 오. 1년 새무슨일이 제가 얼마전에 빗소리랑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빗소리한테 로블록스 알려주는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웃음> 될것 같고 민트 초코 호빵 먹어보기 <웃음> 아 요건 그냥 실패 이빨 자금 문제로 실패. 로블록스 주말마다 편집하기. 와우. 와우. 겨울 되니 살이 다시 찐다고 다이어트해서 저녁 직후 빗소리 모습으로 탈바꿈이라고 3번 목표 해주셨는데요. 전 그거 반대합니다. 어 왜죠? 제가 기억하는 빗소리 모습 중에 그 저녁 직후 빗소리 제일 노잼이었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외관만 그렇했잖아요. 외관, 외관 새끼한아 외관만요. <웃음> 1 2 3 4 5 6 이거 개..스발..재민이 뭐죠? 그거 작년부터 있던 거요 작년부터 있던거에요 아, 작년 겁니다 아 작년거라서 어쩔 수 없다 이거 해명합니다 예, 예, 예. 잼민이 형은 예. 멈춰! 멈춰! 아! 제거 또 새로 들림 있었거든요 현아 일근 <웃음> 그 다음 그 다음 아아 <웃음> 아, 그래? <웃음> 건로홍 <웃음> 아니 그 다음 그 다음 <웃음> 뭐야 있는게 없잖아 아하하아아아 길어지는데?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다음 공책은요. 2023년도 목표 부지런해지기, 체력기르기, 거북목 교정하기, 허리 펴서 잃어버린 키 2cm 이거 한 펜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일단은 게으르고 체력 없고 <웃음> 거북목이고 허리 구부고. 나도 거북목에서 한 펜인 줄 알아. 아... <웃음> 왜 나를 알아봐준데 도 기분이 나쁘니? 한 대니 운전할 때차그 네, 네. 유리창 들어올 거 같아. 아앞 유리에 코를 붙이고 운전을 하신다는 소문이. 예, 그거요. 앞이 잘안 보여가지고. 허리는 <웃음> 어떻게 피실 예정이세요? 허리 일단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힘대 딱 붙어야지. 잠을 많이 자면. 부지런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냥 누워서 누워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어, 생각? 내일 방송은 어떤 식으로 하지? 컨셉 같은 거생각하면다아 누워서 발전적인... 기획을 하겠다. 올해 정해놨던 목표들은 사실 까먹었다. 음별 생각 없었기 때문이다. 진심이 아니었다. 연비. 듯.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사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연비. 이건 투인데 에세이 썼는데 또? 디 <웃음> 아, 내가 원하는 일, 좋은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일상. 그저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잖아. 끝입니다. 하지만 투디 요즘 근황, 우리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자기 개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디는 중껑막이네 내가 마지막이야? 음, 마지막은 연비인데 지난해 기억나는 내용 올해 해는 나의 해! 실패! 이제는 몰러날수 없다! 실패! 사람답게 살기! 진짜 실패! 반성은 없다! 후회도 없다! 양심 실패!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본 한 해! 딱, 이거 성공 이거 뭐야 이거 딱 한가지 슬픈게 있다면 목 관리 열심히 했는데 왜 계속 안 좋아만 질까 요가 다니면서 4키로 찌웠는데 분명 체력이 늘었는데 왜그 능량이 똑같냐 4키로는 그냥 살인건가 그지2023 대목표 결과를 내자 무엇이든 결과를 내자 아 근데 요즘에 아나 결과내자 이 목표 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게 제가 휘말려 들어가요 제가 아니 그렇잖아 연비야 결과를 내려면 나도 잘 돼야 잖아 뭔가 이게 지금 유튜브도 뭔가 같은 회사야 그 다음에 뭐 후원 플랫폼 스티키밤도 같은 회사야 이러니까 내가 말려 들어간다니까 얘 이래 지금 근육량을 늘리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요가에서 필라테스로 갈아타셨죠예 맞습니다 나의 목소리 되찾자 근데 이건 조금 제 생각엔 약간 무슨 소리예요 한편이가 요 새해 목표 쓰는 거에 한번 합류를 했는데 어쩔까요? 아니 어쩔까요가 아니라 예? <웃음> 어쩔까요? <웃음> 뭐 어떻게? 어떻게? <웃음> 아니 아니. 한번 그러니까. 뭐 보내버릴까요? 아 어떤가요? 어떤가요? 근데 한편아 이거 목표 못 지키잖아 그럼 벌칙 있어. 어? 어. 그거를 왜 쓰고 말해요? 아, 근데 사실... 벌칙 얘기 진짜 했어. 진짜 했어. 장난을 진짜 한 거야 우리. 어, 야 근데 그 벌칙 뭐였냐 우리? 그때 그 케빈님이 아 지금 정해서 뭐해 그거 직전에 정하자 그래놓고 아 맞아 맞아 제일 못 찍힌 한 명을 정해서 그뭐 하기로 했었어 아 그러면은 야 올해는 한번 진짜 정해 볼까 벌지 한라산 등반하기 <웃음> 오 근데 <웃음> 그런 건 나쁘잖아 등산 진짜 뭔가 그러니까. 좀 박센 등산 어. 어때 진짜로? 나는 수장으로서 난 무조건 갈게 어어 바로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나는 케빈님 뭐 그렇게 그러지 마 그럼 왠지 어막저 난... 가... 저도 가겠습니다 어밥좀 시키자고 난 짜장면 아... <웃음> 저도 따장 먹겠습니다! 저 깐쥬새우가 나는... 좋은데? 고추답채밥 아이씨, 아이씨. 아하이. 아하이. 눈치 없는 자식 등산하면 은 거기까지 신호가 가서 방송을 할수 있나? 안돼 방송은 안 되지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러면은 진짜 그냥 국토대장정 같은 걸로 가도 돼 국토대장정으로 그럼 땅땅땅 자 좋습니다 아! 어 좋다 여러분 그러면 엔딩 포즈로 잡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엔딩 포즈로 이렇게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컨텐츠 편안하게 잘 시청하셨나요? 자 여러분 일단 내년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았고요 결심을 못찍킬시 벌칙까지 정해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노바 노바바. 노바